이겨면 로블록스!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아이앵. 로블록스 맵에서 새벽 3시! 새벽 3시 무서운 존재들한테 전화하고 메시지하는 게임이야 야 어. <웃음> 어,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 정말 어, 오줌 쌀것 같아 정말 무섭지? 히히! <웃음> 오줌 빨사자 <발사. 웃음>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통화해볼까? 니 블루? 블루브 블루한테 먼저 전화걸기 무서우니까 메시지부터 해보자. 오 블루야 b 어, 안 답장이 장이쩜쩜 쫌, 쫌, 쫌. 의신의움려새냄새요아요데아안무서운무영운로뭐 어, 어, 어. 영어로 뭐라 e b l 고 e Blue, b l u 어디에 살고 있니? 이런 거 아니야? <웃음> 어쩔 TV 한 번만 해 주면 안 돼요? 어쩔 TV. <웃음> 어쩔레미 하! 오! 안다안났다 <웃음> <받았다, 웃음> 뭐야, 저게? 저거 뭐야? 블루야? 친구? <웃음> 싫어. 난 친구 없는 게 좋아. 하! 이거 우리 집인데? 우리 집 밖에? 어? 찾아가나봐. 우리 집 아빠까지 왔단 말이야. 알았어, 일단은, 일단은 메시지는 그만하자. 너무 무서우니까 말이야. 어. 어. 자, 그럼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가 더 무서울 것 같아. 전화 한번 해, 걸어볼게. <웃음> 오, 페이스 <웃음> 타임이네? <웃음> 화상 통화? 오. 음... 새벽 3시에 부루? 어? 어? 어 뭐야 뭔 소리야? 다시 한번 걸어보자 응 답이 없다는 것 같지? 그렇지응응 다시 걸어보자 부루야 바다 새벽 3시에 뭐해? 어? 어 됐.. 아좀 길어졌는데? 시간이? 그니까 어! 어 받았어! 헐! 어? 어? 뭐, 뭐, 뭐, 홀! 홀! 홀! 헐! 헐! 내기내기내기내 귀! 어이 아, 뭐야? 귀 떨어져 나갔어! <웃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블루가 지금 소리를 질렀다고 다시 걸어봐너왜 소리 질러! 세우 <웃음> 세시해! 따줘! 따줘! 너안 되겠다! 아니 아까 우쭈 TV 해가지고 너무 화났나 봐! 어 그런가 봐! 어안 받아 안 받아! 오 기분이 상했나봐! 다시 저.. 다시 전화걸 있.. ㅋ ㅋ ㅋ 이거 민피아닐까 자고 있었던 게 아닐까? 블루가? 세우 세시 나서? 세우 에 전화는 좀 갔어야지! 헐! 또? <웃음> 어 뭐야 달라졌어! 왜으래블루야 어, 오른쪽 아래에 스크린샷 키 있어. 어? 어? 그러네? 서셔 어? 찍어 보자. 한지구 사진 찍어.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놀랐잖아. 아, 진짜 놀랐어. 와, 나 진짜 놀랐어. 야, 한번더 걸어. 아, 놀랐어. 한번더 걸어 봐. 블루 블루 꿀잼. 블루 꿀잼. 이 친구 개그맨. <웃음> 너무 재밌어. 웃음이 나왔어. <웃음> 한줄거한줄 거. 어? 뭐 어, 뭐야? 스테이지에 스테이지에서 파란색. 스테이지에서 어? 파란색? 어? 뭐야? 어? 뭐야? 아! 무서워. 구독. 아, 우리 그냥 응. 좀 핫한 마미롱 레그한테 걸어 보자. 마미롱 네? 레그한테 전화 걸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대 돈을 한번 내 볼게. 아이고. 우리 엄마야. 엄마거든. 엄마! 무섭. 무섭게 생기셨는데? 아,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어? 어? 아니 엄마, 엄마가 바빠? 엄마는 바빠 돈을 냈는데 <웃음> 돈을 엄마, 냈는데 내가 돈돈 돈 보내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면 좀 그렇죠? 어, 어 뭐야? 어? 무슨 사진? 엄마 저 이런 인형 싫어요 멋진 건담 사주세요 따라오라는데? 헐 엄마의 규칙을 따르렴? 헉! 엄마의 규칙이 뭔데요? 엄마.. 귀, 엄마의 규칙이.. 뭔데요? 별로? 무슨 색깔을 가장 좋아하니? 아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전화 걸어! 음. 엄마 69 로봇스나 냈다고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어? 오? 오? 오? 받으셨다. 와, 진짜 받았다! 아, 셔터 준비! 셔터 엄마, 준비! 엄마 여기 왜 계시야? 어? 어? 어? 어? 엄마! 뭐 사진.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웃음> 엄마 엄마의 <웃음> 모습을 사진 찍어 유튜브에 올려야 돼 유튜브에 슬픔에 젖는.. 어? 저는... 엄마가 사라졌어! 어? 뭐야? 어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엄마가 뭐.. 왜 이래? 나 당... 엄마 왜 그래? 야, 시험 빵점 맞은 거걸렸나왜 화내지? 갑자기 화내더니 끊었어, 끊었어 오, 전화를 화내는 거였어 음.. 안 되겠... 어? 받으셨다 어? 어머 왜 무뚝대고 화내요? 어? 달라졌다 오 그만 더 걸어 어머나 나 새벽 3시엔 배너를 해 하라고 했지아 아. <웃음> 새벽 3시엔 전화 걸지 말래 <웃음> 좋아요 이번에는 어몽어스 한번 전화 걸어보자 오 좋다 어, 어 뭐야? 어몽어스는 어모, 돈이 필요하다는데? 어몽어스 전화 걸어볼게 좋아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얘는? 어? 이거 벤처연 바로... 아니야? 에이... 어? 어? 너 임포스터니? 너 임포지 이거 도망가야 되는 거 아이가? 그니까 <웃음> 나가 이거 증거 남겨 증거 증거 남겨 나죽이어 증거 남겨 나 죽이면은 이 사진을 뿌려서 네가 임포스터라는 걸 <웃음> 죽이면... <웃음> <웃음> 어! 어이 뭐야? 해창 뭐야? 해창 <웃음> 너무 놀랐어 <웃음> 와 이거 <웃음> 저 정도 저 정도 뭐야? 근육이면은 투표 같은 건 필요 없겠는데 그냥 때려 죽이면 되겠다 야 운동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면 안 돼? 너한 어? 대에 몇 치는 거야? 뭐래? 뭐? 뭐래? 알리바... 알리바... 이리바 <웃음> 알리바... 뭐를 해? 어, 어? 어? 이상한 사진 보냈어 뭐야 너 아우 징그러, 징그러 자기 DNA 뭐 그런 건가? 멀뚱하다 이거는 벤한테 하면 전화가 오르자 <웃음> 벤 얼굴 왜 이래? 얘가 그? 그... 그거잖아 그... 케이크 케이크 막 집는 그곰 지금 케이크 못 집어서 화난 상태 같은데? 어? 전화, 안 전화 안 받네 전화 안 받네 화가 많이났나 봐. 이69 로벅스 먹었으면 전화 받아. 그러니까 빨리 받으란 말이야. 지를 먼저 해야 되나? 어. 오. 어. 됐다. 뭐야? 근데 내가 알던그 곳이 좀다좀 다르다. 모양이. 뭐지? 홀. 우. 그러찍찍칙쩝 어, 뭐야? 아이, <놀람> <놀람> <깜짝이야. 응>? 어? <놀람> 뭐야? 어야함 있는 펜? 약간 아니, 베이 그냥... 흑화했어. 케이크를 못 먹어서. 네, 이영 너네 너, 너이 사람 알아? 몰라 레스린 선수거든 몰라? 안 된대 아 못한대 <목소리> 아 그.. 그걸 20개를 깨야 도전관들 20개를 깨야 아... 열리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어... 같아 슬렌더맨 슬렌더맨이.. 어... 말을 어... 할 수가 있어? 어? 오? 어, 봤네? 어? 어,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어? 헐 오지마! 오지마! 일로 오지마! 일로 오지말라고! 당신은 존재 장치가 공투앙. 잠깐봐 봐. 오! 찍어 찍어 찍어. 진짜 찍어 찍어 찍어 찍어. 아, 아 인스타 올려야지. 인스타 올려야겠 대박 이거. 좋아요 100만 개. 대박. 오! 오 간다. 다 가요. 안녕. 놀래킨다 이제. 진짜로. 아니, 아니야. 아니야. 가는 중이잖아. 음 긴장해. 긴장해. 너 이제 너 화면이 약간 어? 오? 뭐야? 부럽네. 자 어쨌든 오늘 괴물들에게 페이스타임 걸고 문자도 보내보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 어나 갑툭띠가 너무 놀랬잖아 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그치? 응.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뿅 와요, 안녕.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